마. 냉장고에! 냉장고에 바나나가 있어! <웃음> 미친 거 아니야? 아 진짜 뭐야? 냉장고에 바나나가 있어! 뭐야! 바나나? 미친 거 아니야? 바나나 왜 갖다 하나? 걔뭐 니네 집이 사는 거 아니야? 시발? <웃음> 아나 진짜 뭔가 기분 났어요! <웃음> <웃음> 미친 거 아니야? <웃음> 잠깐만, 나정답 잠깐 잠깐만 거야, <웃음> 잠깐만! 야, 바나나 빨리 사진 찍어. 빨리 그상태 사진 찍어. 아니 <웃음> 진짜 <웃음> 바나나 주는 주는 주는 주는 주나 주는 주는 주는 나나나는 주는 주는 주는 주는 주는 주는 나는 주는 주는 주는 나는주나나 정 성희롱 아니야? 아, 진짜, 진짜. <웃음> 바나나? 존나 이없네 야, 그리고 막, 막 물어봐야 하는 거너 바나나 왜, 왜 놓고 왔냐고? <웃음> <웃음> 아니, 왜 하필 바나나 아직 존나 신새끼 아니야? 야, 저 우룽차 좀 버려 <웃음> <웃음> 진짜 어이씨, 쟤그 새끼가 저 우렁찬 먹고 뒤졌어야 했는데, 그러니까... 근데 왜 하필 바나나한 개지? 존나큰바 바나나 하나? 자기가 먹고 남겼나? 아니, 먹고 남긴 김에 마치 너 저번에 마카롱 갖다 준 것처럼 너 먹으라고 왔나? 일단 바나나 먹으려고. 아, 찾았 김치볶음밥 했다고. 고 바나나 먹는 거야? 아, 뭐 기분 나빠하고 올래? <웃음> 아, 좋겠다.